왔다 왔어게 왔다 답니 왔다 는 중동진 선크루저 리조트 태변 앞에 왔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선크루저 리조트 허허. 제 위에 있는 듯한 저 선크루저는 제 위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바로 바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진 태변 앞에 있는 멋있는 바다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위가 엄청나게 멋있네요 구경하라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 하필 제가 또가니까 길을 찾아내놨어요 아 바다 보세요 물 색깔이 엄청나게 맑고 깨끗합니다 밑에 있는 칠구도다보이네안 보인다고요? <웃음>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<웃음> 정말 멋있습니다 아, 바다에 있는 저 카페에서 잔잔하고 멋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왔다는 청동진 선크루즈 리조트 해변 앞에서 함께 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선